이런, 이런, 이런. 그냥 진짜 원피스 같은 거 몸에 정말 깔끔하게 숨겨져요. <웃음> 그럴 때,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머리 묻고. 신부님은 어떻게하실래요 요거를 다이아로 바꿔서 하는 거하고 네. 저 아트톤 넣고 하는 방법하고 아, 가격이 어떻게 차이나요? 가격 차이는 네. 조금 나기는 하는데 네.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진짜 네. 나오는 금액으로 진짜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여섯 개 많이 들어가요 음. 54개 안적도히개봐야한 음. 여덟 음. 개한 여섯 그 개무정 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건 얼마 안 되니까 네. <웃음> 3사이기 때문에 좀더 여유있게 해야 돼요 지금 신랑님 아까 15개 맞거든요 예, 사이즈가 1 5예요 15. 똑같은 걸 하더라도 사이즈 정도 여유있게 잡는 거예요 음. 네. 결혼하고 나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음. 살짝. 근데 실은 지금이 인생 최대 몸무게라서 빼기는 뺄 거거든요 어 아, 쩌요? 네. <웃음> <더 쬐요? 웃음> 다노스만 살짝 끄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지금 자, 진짜 제품이니까 이게 딱 편해. 응. 그러면 신랑은 이대로 하고 나중에 살찌면 고때요 그럼 되잖아. 그렇죠? 내가 치료 치료 아, 응, 신랑인데. 네. 나중에 에이스는무상으로 아. 평생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. 다시 한번 껴보세요 네. 두가 <웃음> 결혼기념일 날짜가 가능한 것도 좋고 음, 의미가 그건... 있는 거니까 네, 결, 저도 결혼기념일이 좋을 거 같아요 그 네. 네. 다음에 이거는 예의물란 패스용분들이랑 <웃음> 네. 따로 <웃음> 링크 걸어주시면 네. 저희가 보통 사은품으로 하는 게 실버 제품이 나가는데 네. 이거는 금으로 나가요 와, 14K 핑크골드 가드링이 나가는 거거든요 <웃음> 진짜요? 이거 되게 반응 좋아요 음. 가드링 이거는 랜덤으로 나가는데 예쁜 거 제가 그거 뭐 넣어드릴게요 드레스 샵이나 포토샵도 많아요. 어나서 저희 비디오 같은 거는 이 밴드, 화단, 이런 음... 저거를 고르시다면 드레스로 시부님이 네. 결정을 네. 다 하신 다음에 고 시부님만 하시면 돼요. 하루 이틀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오면요? 음. 보통 음... 촬영하신 거 같은 거보하면 되니까. 음. 예쁘다. 드레스를 결정하세요. 네. 결하요 <웃음> 사인. 네. 자기가 할래? 응. 응. 어. 언니 너무 좀 친절하게 주셔서 네,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, 진짜 계획 없이 왔는데 그렇죠. <웃음> 원래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더 잘하시는 거예요. 네. 내가 오늘 뭐 해야지 아유. 뭐 사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못 고르겠죠? 네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그렇죠? 그럴 그렇지. 것 같아. 잘온것 같다. 잘 <웃음> 네. 아,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시작해드릴게요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고맙습니다. 달에 봬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신부님 네, 네. 아, 제가 끼워주시라고요 아, <웃음> 제가 설명 모르고 들었을까요? <웃음> 네. 아 맞아 유튜버이시죠? 네 <웃음> 예쁘다 훨씬 더 낫죠? 네. 맞춰줄 때보다 네. 음, 잘 맞네 음, 예쁘다 네. 나중에 결혼식 전에 좀 스크래치 많이 나면 네. 가져오시면 네. 이 상태로 다시 저희가 손받드리니까 음. 새것처럼 아, 예쁘다 감더 예뻐요. 아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<웃음> 빈번 아니에요 네. 진짜예요 아네 네. 아, 진짜 아까, 아까워서 들끼지아 음. 네. 이거 많이 끼고 다니세요 네. 오히려 그게 더 잘하시는 거 네. 같아요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까요? 사드림은? 어, 네네 그럼 택배로 주세요 부로 그러면 네. 이거 네. 다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네. 이거, 이거는 제가 주셨으니까 네. 원래는 이거 아. 세트 다 구매하시는 분들인데 네. 이번 양도 어머님들 아. 한복 입으실 때맞땅한게 없으실 거예요. 네, 아, 네네, 네네. 네, 네. 그 이거 나가면요. 따로 하나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하나만 드리면 또 싸우시니까 헉. 하나는 제가 포장해 놓고 이는 제가 확인시켜 드려. 네. 너무 귀여워죽겠어요 우리 손님.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음. 촬영 진짜 어떻게 잡으셨어요? 예, 웨딩 촬영요? 이 네. 네, 10월 말에. 10월 말에. 네, 네. 네. 네. 연락하시고 나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 네네 네. 얘기세요야다 <웃음> 잘 넣어놨다가 결혼식 할때 그때부터 끼고 이런 것도 맞추고 그래도 영보랑 결혼한다는 게 조금 느낌이었네요 실감이 나 갑자기 막 마음이 가까해지고막 숨이 막히고